거짓말처럼 내 맘에 달빛 하얗게 피어오는 걸 꿈꾸는 것처럼 다 이루어지는 유일한 말 주문을 외워 우리 흩어지는 바람을 따라 어둠이 스며든 거리 걱정하지 맘으로 투 두...